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동물마을 어느 한 동물마을이 있었어요. 이 동물마을에는 아침 8시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어요. 모두들 떡이 떨어지면 떡을 주워다 떡볶이를 해먹곤 했죠. <웃음> 맛있다 떡볶이 <웃음> 호기심이 많은 우리 강아지는 하늘에서 어떻게 떡이 떨어지는지 너무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하늘에서 어떻게 떡이 떨어지는 거야? 응, 음, 그건 달나라의 토끼가 살고 있거든 그 토끼가 밤새 떡방아를 찌어서 떡이 완성되면 하늘로 떡을 뿌리는 거야 <놀람> 정말?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은 낮이라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달이 뜨잖아. 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있는 것이 보인단다. 강아지는 달이 뜰 때까지 잠을 안자고 기다렸어요. 어두운 밤이 되고 드디어 달이 떠올랐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강아지는 달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정말 달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와 진짜 네 정말 신기하다 토끼야 고마워 내 덕분에 매일 맛있는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었어 앞으로도 열심히 떡을 만들어줘 <웃음> 다음 날이되었어요 오늘도 아침 8시에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8시가 되었죠 하늘에서 떡이 떡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궁금해하던 강아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떡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게 토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좀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떡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아지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는데도 떡은 떨어지지 않았죠. 강아지는 달이 떠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침내 달이 떠올라서 토끼를 찾았어요. 토끼야!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떡방아를 찢던 토끼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강아지는 토끼가 걱정이 되었어요. 토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직접 토끼에게 가봐야겠어 강아지는 토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강아지는 토끼를 만나기 위해 달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달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 그거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야지 우주선? 강아지는 우주선을 타고 한참을 날아올라 달나라에 도착했어요 달나라에 도착해서 토끼를 만났어요 안녕 토끼야 난 동물마을에서 온 강아지야 응 안녕 강아지야 근데 여기 달나라까지 어쩐 일로 토끼야 왜 더이상 떡을 만들지 않는거야 아 내가 떡을 찢다가 그만 실수로 절구를 동물마을 어딘가에 떨어뜨렸거든 절구는 떡을 찢는 나무로 된 방망이를 절구라고 불러요. 뭐? 절구를 떨어뜨렸다고? 응, 음, 절구를 떨어뜨려서 더 이상 떡을 만들 수가 없어. 어, 그럼 안 되는데. 내가 떨어진 절구를 찾아서 꼭 가져올게. 강아지는 우주선을 타고 다시 동물마을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강아지는 절구를 찾으러 다녔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절구를 찾았지만 어느 곳에도 절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 도대체 어디 있지? 어서 빨리 절구를 찾아서 토끼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강아지는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절구를 발견했어요 어쩌죠? 뱀이 절구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뱀에게 물릴까봐 겁이 났어요. 어떡하죠? 우리 강아지는 뱀에게서 절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절구를 휘감고 있는 뱀을 본 강아지는 뱀에게 다가갔어요. 저 뱀아, 내가 몸을 휘감고 있는 그 절구를 나에게 주지 않을래? 뭐라고? 이 철구를 달라고? 내긴 몸을 안정적으로 감고 있어야 편하다고.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어. 아안 되는데, 제발 부탁이야. 그절구를 나에게 주지 않을래? 아 진짜 안 된다고 했잖아. 자꾸 귀찮게 하면 물어버릴 거야. 엄마야. 강아지는. 무서워서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아, 어떡하지? 절구가 없으면 토끼는 떡을 만들 수가 없는데? <웃음> 강아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뱀이 무서워서 절구를 가져올 수 없었고 절구를 가져오지 못하면 토끼가 떡을 만들 수도 없고 정말 울 것만 같았죠. <웃음> 이제 정말 떡볶이는 못 먹는 건가 봐. <웃음> 결국 강아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엉엉 울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방 한구석에 야구방망이가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는 울음을 멈췄어요. 어? 잠깐만.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웃음> 강아지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우주선을 탔어요. 달나라에 도착한 강아지는 토끼에게 갔죠. 토끼는 강아지에게 물었어요. 강아지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응, 토끼야, 미안. 많이 기다렸지? 응, 절구는 가져왔어? 어, 그게 절구는 못 가져왔어. 미안해. 정말? 그럼 어떡하지? 토끼는 절구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강아지의 말을 듣고는 실망했어요. 그때 강아지는 토끼에게 야구 방망이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야? 토끼가 물었죠 강아지는 말했어요 절구대신 이걸 가져왔어 절구대신 이걸? 토끼는 야구방망이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절구통 앞으로 갔죠 절구대신 야구방망이로 떡을 찢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걸로도 떡을 찌을수 있을 것 같아 <웃음> 토끼는 웃으며 말했어요 강아지도 같이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웃음> 강아지는 웃으며 동물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침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에 마을에는 다시 떡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강아지는 절구를 찾을 수 없었지만 야구방망이를 토끼에게 가져다 주었고 강아지 덕분에 토끼는 다시 떡을 만들 수 있었고 떡볶이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죠. 절구 대신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준 강아지는 떡볶이를 먹으며 아주아주 행복해 했답니다. <웃음> 맛있다, 떡볶이! <웃음> 느린 느린 나무늘보와 깡총깡총 토끼 나무늘보와 토끼가 함께 살고 있는 어느 한 마을이 있었어요. 나무늘보는 하루 종일 나무에 올라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토끼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에게 말했어요. 나무늘보야, 내려와서 나랑 놀자. 엄마, 내려갈게 내려오고 있는 거 맞지? 응, 음, 내려가고 있어 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성격이 급한 토끼는 느리느리나무늘보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응, 음, 나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나 그냥 혼자 가서 뛰어놀게 어? 나 거의 다 내려왔는데 나 먼저 간다 다 내려오면 날찾아오지 안녕 하면서 토끼는 깡총깡총 빠르게 뛰어가 버렸어요 다음날이 되었어요 토끼는 아침부터 하도 깡총깡총 뛰어다녀서 신발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 신발을 보고 남은 늘보는 물었어요. 토끼야, 너는 왜 망가진 신발을 신고 다니니? 아, 이거? 나는 성격이 급해서 바늘에 실을 넣을 수가 없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신고 다니는 거야. 신발 줘봐. 내가 게임 줄게 응? 얼마나 걸리는데? 음... 한 이틀? <웃음> 무슨 신발 게임는데 이틀씩이나 걸려 그럼 그동안 난뭘 신고 다니라구 아, 됐어 그냥 난 이거 신고 다닐래 안돼 그러다가 발 다쳐 괜찮아. 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니까. <웃음> 하면서 토끼는 깡총깡총 뛰며 숲으로 갔어요. 아이 참, 발 다치는데. 마음이 착한 남은 늘보는 걱정이 되었지만 빠른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 연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토끼는 그 연기를 보고 놀라며 말했어요. 어? 저게 무슨 연기지? 저기는 나무늘보 집인데! 내가 빨리 가봐야겠어! 토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깡총깡총 빠르게 나무늘보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신발이 망가져서 발이 너무나 아팠어요. 발이 너무 아프다. 발이 다 까지고 아팠지만 토끼는 참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나무늘보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허, 허, 세상에! 나무늘보야! 어디있어 나무늘보야! 나무늘보야! 토끼는 다급하게 나무늘보를 불렀어요. 너 너...기...있어... 앞쪽에서 나무늘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토끼는 다급한 마음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라고 소리쳤지만 나무늘보는 여전히 느린, 느린 천천히 나오고 있었어요. 으흐 답답해. 이러다가 나무늘보가 크게 다치겠어. 으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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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바르고 며칠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웃음> 토끼는 애써 웃으며 오히려 남은 일보를 위로했어요. 그런데도 남은 일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 참, 난 괜찮다니까. 왜 자꾸 우는 거야. 그, 그게 사실을... 하면서 남은 일보는품 안쪽에 꼭 안고 있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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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늘보는 아주 아주 튼튼하고 예쁜 신발을 내밀었어요 빨리빨리 빨리 만들었으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늘보는 천천히 한땀한땀 정성들여서 신발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우와 정말 이쁘다 그리고 매우 튼튼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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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늑대와 포악한 늑대 옛날 옛날에 착한 늑대가 살고 있었어요. 착한 늑대는 허리가 아프신 엄마와 다리를 다치신 아빠를 모시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아주 착한 늑대였죠. 엄마, 아빠, 제가 사냥을 해왔어요. 어서 드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네 이 아빠가 다리를 다쳐서 사냥을 못해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고맙구나 고마워 이렇게 착한 듯대새 식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속 깊은 곳 포악한 늑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포악한 늑대는 사냥하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다른 늑대들이 사냥한 먹이를 훔치는 아주 나쁜 늑대였죠 마침내 포악한 늑대가 착한 늑대 앞에 나타났어요 착한 늑대는 다른 늑대들과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주 착한 늑대였기에 무척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에 다리가 후덜덜덜덜 떨렸지만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강한 의지로 버텼어요. 먹을 걸 내놓으시지. 안 돼.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식량이야. 그렇다면 널 다치게 할 것이다. 포악한 늑대는 착한 늑대를 위협하며 다가갔어요. 착한 늑대를 덮치려 는 순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던 착한 늑대의 엄마가 막아섰어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엄마가 착한 늑대 대신 포악한 늑대에게 물려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착한 늑대는 다친 엄마를 보고 크게 아파했어요. 엄마! 착한 늑대는 몸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으아!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진 착한 늑대는 포악한 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포악한 늑대는 착한 늑대에게 크게 밀고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포악한 늑대는 숲속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몸이 뜨거워진 착한 늑대는 점점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포악한 늑대를 거치기 물어버렸다는 상황에 너무 놀랐어요. 착한 늑대는 늘 착하기만 해서 다른 늑대들에게 늘 배려하기만 하고 한 번도 다른 늑대를 해치거나 싸운 적이 없는 아주 착한 늑대였거든요. 어... 어 내가 지금 뭘한 거지? 어, 내가 다른 늑대를 물어버리다니... 어, 가족을 지키려한 착한 늑대는 바로 포악한 늑대가 되고 말았죠. 자신이 포악한 늑대로 변해서 누군가를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착한 늑대는 두려워했어요. 이 마을에 있다가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착한 늑대는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끊어질 정도까지 쉬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우리 착한 늑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웃음> 자신이 포악한 늑대로 변해서 또 누군가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숲속으로 사라진 우리 착한 늑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물 마을에서는 착한 늑대가 포악한 늑대를 내쫓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래말에 착한 늑대가 포악한 늑대와 싸웠대. 포악한 늑대를 아주 무섭게 물었다던데? 세상이나그 착한 늑대가 어쩌다가? 한편 포악한 늑대에게 물린 착한 늑대의 엄마는 다친 곳이 점점 나아가고 있었어요. 착한 늑대의 엄마와 아빠는 온종일 착한 늑대 걱정뿐이었죠. 여보, 아직 소식 없어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겠죠? 그럼,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당신이 나와서 몸조리 잘해요.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우 아우 그 소리는 바로 착한 늑대의 울음소리였어요 엄마 아빠는 잘 계시는 걸까 보고 싶다 그리고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 포악한 늑대는 숲속 깊은 곳에서 추위에 떨며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아우~~~~~ 다음날 아침 동물마을에서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 포악한 늑대가 사라져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동안 우리를 엄청 괴롭혔잖아. 맞아.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았었는데 포악한 늑대가 도망쳤다고 하니 이제서야 발 뻗고 편히 잘수 있겠어. 그리고 착한 늑대는 자기 부모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맞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깊었다고. 우리가 착한 늑대가 돌아오게 도와주자. 그래, 그러자. 착한 늑대의 부모님과 마을 동물들은 다같이 착한 늑대가 돌아오길 바라며 숲속으로 착한 늑대를 찾으러 다녔어요. 착한 늑대야, 어딨어? 돌아와, 우리가 널 기다리고 있어. 착한 늑대야, 어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렴. 숲속에서 추위에 떨던 착한 늑대는 멀리서 착한 늑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착한 늑대야! 돌아와! 우리 아들,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오렴. 어...엄마...아빠...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난 착한 늑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웃음> 우리 아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착한 늑대는 부모님 품에 꼭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아빠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어서 따뜻한 집으로 가자구나 제가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지켜보고 있던 마을 동물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착한 늑대야, 넌 엄마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사실 우리도 포악한 늑대에게 여러 번 당했다고. 넌 우리의 영웅이야. 착한 늑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따뜻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착한 늑대는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이 되었답니다. 마을 동물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동물들에게만 포악한 늑대가 되었다고 해요. 난 마을을 지킬 거야! 벼슬 미용실 어느 꼬꼬닭 마을의 이야기예요. 이닭 마을에는 아주 아주 유명한 미용실이 있었어요. 이 미용실의 이름은 벼슬 미용실이에요. 벼슬 미용실은 빨갛고 멋진 벼슬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닭들은 아침부터 멋진 벼슬 머리를 하려고 벼슬 미용실 앞에 줄서 있었어요. 어서오세요. 저도 멋진 빨간 벼슬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세요. 모두들 미용실에 서서 빨갛고 멋진 벼슬 머리를 하느라 신이 나 있었어요. 멋진 벼슬 헤어스타일을 받고 나온 닭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더 멋있다며 자랑을 했어요. 너의 빨갛고 멋진 벼슬 머리 너무 멋지지 않니?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빨갛고 멋지다고. 아니야. 내가 더 멋있어. 모두 다 똑같은 벼슬 헤어스타일을 하고선 서로 자신의 벼슬이 멋지다고 난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핑크 닭이 벼슬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역시나 빨간 벼슬머리를 하러 왔구나 생각하고 머리를 만들어주려는데 그 핑크닭이 말했어요. 전 검정 벼슬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음? 미용실에 있는 모든 닭은 깜짝 놀랐어요. 뭐? 검정 벼슬? 네. 검정 벼슬이요 어머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요즘 내가 검정 벼슬을 한다고 그래 빨간 벼슬이겠지 아니요 검정 벼슬 맞는데요 미용실에 있는 다른 닭들은 수근수근 거렸어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어머 세상에 나 검정 벼슬을 하겠대 그러게 촌스럽게 요즘 누가 검정벼슬을 한대 신기한 닭이네 정말 하지만 그 핑크닭은 다른 닭들이 수근거리는 말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어요 검정벼슬 헤어스타일을 한 핑크닭은 아주 만족해하며 그 미용실을 나와 거리를 걸어다녔어요 모든 닭들은 검정벼슬 헤어스타일을 한 핑크닭을 쳐다봤죠 다들 신기해하며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벼슬 미용실은 아침부터 여전히 손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같이 빨간 벼슬 헤어스타일이 아닌 모두 검정 벼슬 헤어스타일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검정 벼슬 머리 해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하나같이 다들 검정 벼슬머리를 해달라고 난리였죠. 모든 닭들이 똑같이 검정 벼슬머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검정 벼슬머리를 처음 했던 그 핑크닭이 나타났어요. 모두 그 닭을 쳐다봤죠. 그 핑크닭은 말했어요. 오늘은 빨간 벼슬머리를 해주세요. <웃음> 검정 벼슬머리를 했던 닭들은 다시 수근수근 거렸죠 수근, 수근, 수근, 수근, 수근. 그래 벼슬은 빨간색이 제일 이쁘지 저 다시 빨간 벼슬머리 해주세요 저도요 다시 빨간색 벼슬머리 해주세요 으, 저도 으. 이번에는 다들 다시 빨간 벼슬머리 해달라고 난리였죠 그런데 그때 그 핑크닭이 말했어요 그리고, 온몸을, 검정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다들 또 깜짝 놀랐죠? 뭐? 온몸을 검정색으로?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래? 다들 놀라서 세구리엄거렸어요 어, 정말, 온몸을 검정색으로 하시겠어요? 네, 검정색으로 염색해주세요. 온몸을 <웃음> 검정색으로 염색해서 온통 까만색이 된 닭은 또다시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절 오골개라고 불러주세요. 오골개? 그때부터 까만 닭은 오골개가 되었답니다.